안녕하세요 살구예요 오늘은 첫번째 리퀘스트였던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흐림의 구우에요 오늘은 다이소 인형으로 만들게요 조금 무서운 장면이 나올 수 있으니 무서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머리를 짧게 잘라주고 쪽집게로 머리카락을 뽑아줍니다 이제 눈 뜨셔도 돼요 약국에서 파는 아세톤을 화장솜에 묻혀 얼굴을 지워줍니다 오늘은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를 사용할 거예요 점토를 조금 떼서 머리에 감싸줍니다 물을 묻혀 매끄럽게 다듬어 주시고 면봉이나 물티슈로 정리를 해주세요 다 굳으면 살짝 이렇게 투명하게 변해요 이제 점토를 조금 떼서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준 다음 앞머리로 붙여줄거예요 이렇게 여러개 붙여주면 앞머리 완성!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줄게요 한쪽이 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머리에 물을 발라주시고 붙여주세요 이렇게 머리를 감싸줍니다 근데 뭔가 조금 대머리 독수리 같죠? 점토를 조금 더 떼어내서 머리를 이어줍니다 물을 묻힌 손가락을 사용해 머리 모양을 다듬어줍니다 마지막엔 면봉이나 물티슈로 정리해주세요. 짠! 책상에 물을 묻히고 그 위에 호일을 깔아주시면 간이 팔레트가 완성되요. 아크릴 물감 분홍색과 하얀색을 섞어 머리색을 칠해줘요. 몸에 마스킹 테이프를 감싸줍니다. 마스킹테이프가 없다면 그냥 다른 비닐로 대체하셔도 돼요 이건 무광 스프레이예요 무광 스프레이는 색연필로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필수입니다 잘 흔들어주시고 무광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스프레이는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뿌리시고 얼른 도망오세요 이건 차코 수성펜이에요 물에 닿으면 지워지기 때문에 밑그림을 그릴 때 아주 용이해요 색연필로 얼굴을 그려줍니다 제가 사용한 색연필은 프리즈마 색연필이에요 색연필로 얼굴을 그려주고 아크릴 물감 하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완성! 아참!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고 드린대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할게요 이번엔 세 분을 뽑아서 원하시는 인형을 만들어 보내드리려고 해요 2016년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이 동영상의 댓글로 이벤트 신청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꼭 이벤트 신청합니다 라고 앞에 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힘드니까요 그럼 제비 뽑기를 통해 선정해서 1월 8일에 결과 발표를 할게요 많은 분들을 뽑고 싶지만 한개 만드는데 일주일 조금 넘게 걸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뽑을 수 없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종종 깜짝 이벤트로 찾아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항상 감사합니다.